여긴 좀해야겠네가여러인거 음, 음, 같아 <목소리도> 우와 네왜 네, 네. 네. 양념을 말씀해 주세요 우와 사과것같다 네네 먼저 외부지기를 연결해 <목소리도> 주십시오 네네 아니 아니, 지나고 있는데, 나와. 음 오! 음 오, 뒤안발랐 음음음음 아, 아,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야, 읍수 뜨겁네, 이거. 응. 음. 가은 아자개 장소가 체험형 문화 관광 시장. 견원의 아버지, 아자개가 아자개장터 유래래 근데 있는데, 네. 날이 더없가니까뭐 도자기 체험장 렌트리, 장소 방학장랑 체험 이런 거다 있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다 아, 여러 군데 네. 가없고 네, 이게 그 아자개장터인데 뭐가 있지? 네, 뭐 사실 아자개장터 뭐 유명한 것보다는 아,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을이 이 정도. 이 정도. 밖에없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까 도이 정도. 이정잖아 살짝 거치는 그런 느낌? 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니다이이 정도. 이정무도 <웃음> <진짜> 이다 피지방 갈래? <웃음> 여기까지 와가지고 피지방 하는거 좋잖아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 일반으로 그렇죠 날이 더워서 그냥 네네네 네, 니다네네네 자리 배치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자,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웃음> 오, 기본적으로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전동, 전동인데 페달을 밟으면은 이제 이게 이 뭐고 모터가 가, 앞으로 가고 페달을 중간에 안 밟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터가 꺼지면서 완전 수동으로 간다 하네 힘내라, 힘수용 힘내라, 힘수용 <웃음> 아니 이거. 전혀 힘이 안들어가 그러니까 전혀 힘이 안들어가 근데 어. 난 더워 더워 맞아 더운거 맞아 잠깐 얘기해보자 이래야 그러니까. 나도 모델이거이 원래 액션캠 껴놓고 할라이했는아 이게 무슨 노동이야 <웃음> <웃음> 미안하다 수영아 아니야 노동 아니야 재밌어 <웃음> 네. 아, 경치가 되게 좋아. 아. 빠른데? 내가 <웃음> <제가> 도와줄게.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헬라! <웃음> <자제나>. 아니야, 힘들어. <웃음> 방전. 쪼끔하고 <웃음> 방전. 오! 어, 더운 바람! <웃음> 아, 느끼는 거지만 여행은 가을에 가야돼 맞아 어. 위험, 너무 더워 딱 시골길, 철길이네 그러니까 여기 내려막이다 좋아 약간 옛날 기차 타는 것 같아, 이니그테마마로 <웃음> 무궁화가 아니라, 아, 무궁화. 이게 진짜 날씨가 선선하고, 비가 뜨면 오히려 생각보다 무치 있었겠다. 그러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발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이 나는 거라고. <웃음> 야, 자전거 무거워지지 않았냐고! 어? 아니야, 괜찮아. 아까 말했, 말했, 마, 말씀하셨잖아. 예, 야, 네. 나 가만히 있 본다. 어, 아까 말씀하셨잖아. 굳이 페달을 빨리 밟을 필요 없다고. 내가 천천히 야 갈수록 노력해야 네. 내가 안 벌고 같대 이사 나오 훨씬 빨리 마는 것 같은데. 속도 <웃음> 차이 나지. 어. 그러니까 나나 나 여기서 안 벌고 것같아 어 어, 시원해. 시원하다. 그래 이게 여행이. 다리 가야 돼. 맞아. 아터기네다 우리 자아 맞아. 터지 이리는대로아우다렇게 한다. 주내도어 아 재밌었다 서탄말고 여기서 사대기터에에 <목소리>